이 영상은 VR 360도 영상입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서 움직여보세요 로하! 안녕하세요 로젠젠입니다 이곳은 지금 군위군 화본마을에 있는 화본역이에요 오늘 여기는 제가 즐겨하는 게임 VR챗 속에서 인기맵으로 알려져 있는 화본역을 실제로 보러 왔습니다 여기 화본역은 네티즌에게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의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게임 속에서 보던 화본역이 있고 그 옆에 주변을 둘러보시면 창고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는 화본역 대기실이에요 생각보다 VR챗 게임 속이랑 똑같은 모습인데 역시 다른 모습도 있더라고요 여기 벤치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놀기도 했죠 여기는 대기실에 저렇게 철도청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봤는데 모자가 작아서 아무튼 작아서 제 머리에는 잘안 맞더라고요 입장료는 참고로 천원입니다 자 드디어 화본역 기찻길 앞이에요 주변을 보면 여러분들이 평소 v r 채소에서 보았던 장소들이 그대로 놓여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진짜 게임이랑 현실이랑 똑같지 않나요? 캠프파이어가 놓여있는 장소에요 물론 실제로는 당연히 없지만 주로 v r 체에서 이곳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놀기도 하죠 춤도 추면서요 화본역 기차길이에요 정말 운이 좋게도 하루에 4번 지나가는 기차의 모습을 영상에 담을 수 있었어요 안내방송이 나올 때는 VR챗 게임 속에서만 듣던 소리를 실제로 들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기차가 지나가는 걸 감상해볼까요? 어때요? 신기하죠? 여기까지가 실제 화본역의 VR 탐방 영상이었습니다. VR 게임 속에서만 보던 장소를 실제로 보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로바!